오늘 착장 하나 소개할까요? 깔끔하게 입은 김에 상의는 올사이 무브먼트 제가 그때 협찬 영상에서 추천했던 거고 헤비 블레이저거든요. 이쁘죠? 이거는 토니액 제품인데 더블로 여밀 수 있는 방모 블레이저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두툼하고 그거에 슬랙스도 토니액이고 러퍼는 프라다. 평소에 또잘안 신는 요 프라다 신발. 안녕하세요. 엔드 스페이스 먹통들. 네. 1만 구독자 이벤트로 이번 무료 강의를 처음 예약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시행한건 처음이라 긴장되기도 하는데 하... 그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구독자 1만 이벤트로 강의한다고 했었잖아요 무료 강의 유튜브 스페셜 클래스, 컨텐츠 채널, 썸네일 이런 거막 알려주고 제가 원래 전자책을 써서 판매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원래 목표했던 일반 구독자를 찍었으니까 구독자를 대상으로 패션 유튜브 하고 싶은 사람 어, 패션 유튜브 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강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은 아니면 좀 니즈가 많으면 은 온라인 강의까지 만들어서 온라인 클래스를 여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드느라 요즘에 편집도 못하고 아 오늘 어떻게 될지 두렵네요 조금 아얘 소리가 저기서 나야 되나구나 이거 뭐예요? 커피인데 커피 감사드립니다 아니, 별 말씀을 아 별말씀을 우리 김기현대령님 따봉 네 구독과 좋아요 <웃음> 그러면 은대 소개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크리에이터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의 첫 시작은 테스트용 채널이었습니다. 퇴사 후에 MCN 유튜버들 소속사 같은 그런 회사의 설립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고 유튜브 컨설팅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막상 남들 앞에 서자니 회사에 있던 경력 말고는 남들 앞에 저를 내세울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MCN 유튜브 컨설팅 강의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결국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이나 구독자를 올리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저한테 적용을 시켜봤고 다행히 4개월 만에 1만이라는 패션 쪽에서는 굉장히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그냥 취미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분들에게 취미로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제가 항상 주변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취미로 브이로그나 한... 일상을 기록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접근하면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유튜브 하고 계세요 혹시? 네왜 하고 계세요? 취미로 오셔야겠습니다아 취미로 네. 이런 저런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게 돈이잖아요 취미로 하든 결국 잘 되면 돈이 되니까 뭐 유튜브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작하셨는데 물론 성공을 하면 큰 돈을 버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유튜브 하나만으로 좀 생계를 유지하려면 조회수 수익이 평균 조회수가 최소 10만에서 20만 정도 나와야 한달 수익이 잘 나오면 한 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요즘엔 또 그렇게 안나온다 하더라고요. 유료 광고로 진행을 했을 때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유료 광고가 최소 한 개에서 두 개는 들어 와야 생계 유지를 할수 있고 솔직히 저희가 옷도 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자도 해야 되고 이런것들이 초창기 우리가 뭐만명전후인 사람들은 유지하기가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구조회수익이 얼마냐 693달러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조회수 수익은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다섯 달 동안 조회수 수익을 발생시킨 게 거의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유지하는 데만 해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이 나가는데 그리고 광고 수익도 저야 좀 그래도 잘 풀린 상황이고 네달 만에 저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성공시켜야겠다 왜냐면 저에게는 남은 돈은 퇴직금 정도밖에 없었고 퇴직금으로 딱 올해 12월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무조건 성공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미친듯이 열심히 했고 물론 누구보다 유튜브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빨리 성장한 건 있긴 한데 저는 진짜 인생을 몰빵했던 거죠 유튜브에 그래서 다행히 광고 수익이 그래도 한 달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만큼 이제 벌게 됐으니까 물론 이것도 매달 버는 수익은 아니에요 비수기나 광고가 줄어들 때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유튜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 물론 1차적인 목표는 그런 쪽이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만의 비즈니스로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때 무작정 상품만 만들고 올려두면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잖아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신뢰를 가지고 구매를 하겠어요. 그럴 리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게 시청자와 마음으로 소통을 하는 거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만드는 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강의처럼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든지 그런 좀 비즈니스적으로 단순히 패션 유튜버라고 해서 옷만 소개하고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파생되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유튜브를 정말 잘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를 러칭할 수 있고 편집샵을 오픈할 수 있고 스타일링을 잘한다. 그러면 좀 스타일리스트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브랜드 룩북을 촬영할 때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지켜서 자기 능력을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면 좋겠죠. 그리고 헤어의 경우에는 헤어 샵을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뭐 남성 구독자들을 많이 보유하면 그런 분들에게 맞는 샴푸나 왁스 같은 걸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 조회수나 광고만으로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하나만 있어요. 1만 명은 막 10만 명 돼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100명, 뭐 1000명만 모여도 공통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이끌어 가기가 훨씬 수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채널 초창기 막 구독자 2,000명 때 이제 막 수익 창출했을 때 유튜버들을 한번 만났던 기회가 있어요 서로 각자의 막 올해 목표나 앞으로의 목표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구독자 2,000명이었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유튜브 조회수 광고 수익으로는 물론 많이 벌면 좋지만 메인으로 가져가지 않을 거다 컨설팅, 강의, 유튜브 알려주는 쪽으로 같이 사업을 키워서 이렇게 동시에 확장을 시키고 거기서 잘 되는 곳으로 팍 튀어나갈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유튜브 너무 잘 돼가지고 수익이 좀 괜찮게 났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소홀해졌는데 그래도 제가 이거를 준비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컨설팅 내용이 그대로 뭐 얘기만 해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걸 가만히 두지 말자 내가 애초에 유튜브를 키워서 이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라고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컨설팅 강의 사업을 유튜버와 접목시켜가지고 지금 영상에 나왔던 강의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로 채널을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하라 이 말은 유튜브는 제가 주체가 돼서 구독자들 모으고 소통을 하는 커뮤니티 성격을 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이면 여행, 패션이면 패션 한 가지 주제로 사람을 모아야 그 주제에 맞는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보통 조금 유튜브 조회수안 나오시는 분들이 옷 좋아해서 패션 올렸다가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이제 여행이 터졌어 근데 또 여행하다가 안 나오니까 또 패션으로 먹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마라 유튜브는 무조건 일관성 있게 하나의 커뮤니티로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생 얘기, 뭐 라이프 스타일 뭐 보여주긴 하지만 결국 큰 베이스로 봤을 때는 패션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솔직히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요리했다가 여행했다가 패션했다가 물론 이세개가 되게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강민경이나 차은우처럼 되게 잘생기고 예쁘고 매력있는 사람이라서 세계를 잘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계속 파고 가야 된다. 뒤에 보이는 뭐 이런 조명을 다룰 거면은 조명만 계속 한다든지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을 다룰 거면은 뭐 아기자기한 소품을 계속 다룬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아니면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내 지식을 공유할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유튜브 콘텐츠에 저는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을 빼놓고 촬영 편집이 되게 정말 노가다 혼자 하기에는 정말 힘든 게 맞지만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 자체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제가 만든 옷이 아니고 제가 사서 입는 그런 옷이잖아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걸 만드는 걸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터치감이나라 핏이 궁금해서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입었을 때 경험 거기서 내 경험이 들어가야 나만의 콘텐츠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을 솔직히 제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랑 비슷하게 조회수가 나오는데 저는 그 요점이 물론 영상을 재밌게 좀 단들과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순히 브랜드에서 보내준 제품을 언박싱 하더라도 할인코드를 받아와서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영상을 만들려고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안 좋은 예시로 알려드리자면 얼마 전에 그 지인이랑 캠핑을 갔던 영상이 있어요 조회수 8천엔 정도 넘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반 이상 적게 나왔어요 조회수가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캠핑하고 노는 게 내가 재밌는 거지 구독자들이 재밌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썸네일 어그로를 아무리 옷으로 끌어봤자 시청자들이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나만 재밌는 거예요. 구독자 수 5만 명안세신다 해가지고 갑자기 안 나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제가 예상했던 내용이라서 좀 연말에 좀 선물 콘텐츠라든지 뭐 여자친구 선물, 패딩 트렌드, 패딩 추천 뭐 이런 거 많이 하면 다시 늘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국내 패션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 무신사나 지방패션처럼 조회수 잘 나오지 않을까? 패딩 추천 영상 2만 3만 나왔고 국내 패션 영상 이것도 제가 잘 나온다고 했는데 조회수 5만 정도 나왔거든요. 시청자들이 확실히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다뤘을 때 확실히 조회수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정보라든지 재미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 상대방의 불편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심리적인 것도 있고 뭐, 뭐 육체적인 것도 있고 되게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패션도 어떻게 보면 은 매장이 멀어서 직접 입어볼 수 없는 그런 옷들을 입어주는 것도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거고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어줘서 비교를 해준다든지 시간적인 거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패션 정보를 받아보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게 될건 유튜브는 또 하나의 페르소나로서 내 사업이나 내 유튜브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일단은 구독자 10만, 20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러라는 거죠 아무런 정보는 그냥 내 일상 브이로그 이런 거는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 일상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내 가족밖에 없다 그래서 조회수가 5회, 6회밖에 안 나오고 다그이 적게 되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좀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내가 경험한 정보를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재밌는 영상을 아무도 찾아보지 않아 그거를 꼭 알아야 돼 그리고 요즘에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주식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막 반토막 나고,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막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좀 앓는 소리를 많이 듣긴 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본인에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뭐 투자를 잘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에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나 혼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만들어두면 좋다는 거죠. 피자 맛있게 드세요. <웃음> 다시 유튜버로 돌아왔다. 아, 성훈님 무슨 센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되는 사람 이유가 늦게 있다. 내가 아까 뭐랬는 줄 알아요? 뭐라고? 오늘 유튜버분들 오시기로 아, 했는데 에이. 구독자 많은 세 명만 늦었다. 배가 불렀다. <웃음> 인정해 안 해요. 아, 지금 간절한 사람들 다 미리 와 있는데 세 명만 늦었다. 아예 다 이제 다 같이 다니니까. 아주서 감사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내 아, 피부 왜 이렇게? 써요? 잠시만 <웃음> 두상이 있대요. 개못생겼는데? 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대박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고 모든 얘기를 담을 수 없어서 제 책을 구매를 해서 보신다거나 제가 다음에 이제 유료 강의도 이제 진행을 할 거라서 그때 좀 기회가 되시면 와서 들어보신다 근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해보시면 은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무조건 실패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실패할 거니까 그 실패를 맛봐야 내가 어떻게 부족한지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셨으면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기 4달 네전 5달 전이랑 지금의 저는 진짜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채널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는 뭔가 영상 자체가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었어 분위기 자체가 좀 우울했는데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 은 되게 밝고 도전적이고 제가 뭔가 시도를 하는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영상 구도적으로나 새로운 브랜드를 경험한다거나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그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일주일에 영상 하나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에게 시간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유튜브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여줬잖아요 레드오션에 뛰어들었지만 성공시켰잖아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클래스 501 타링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오는 곳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